오우, 20kg인데 <웃음> <웃음> 답변합니다 네? 네. 이거 들고 그냥 농민들에서 가고싶지 말 바로 들고 네? <웃음> 드디어 나왔네요 네 진짜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 네 <웃음> 완효성 코팅 과학 비료, 22-10-10 칼슘사 고토이 야 우수한 성분의 고품질 미량요소 함유. 좋은 말만 써 있네. <웃음> 최대 4개월, 최소 3개월 정도의 그 완효성 비료로서 그 NPK 및 미량요소, 그 다음에 5대 요소가 다 함량된 복합 완효성 비료입니다. 자자자 자, 자, 자, 여러분 드디어 농민이 농민이 만든 그 비료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 곁으로 갈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봉박도 농가들한테 가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어 원래 기존 하이팜 나가다가 이제 SM팜 이름을 이제 막꿔서 나가니까 뭐또 제가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농가분들가갖고또 효과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농산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볼터프라는 거죠?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부터 배송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분이 사장님 세요 네. 아 천지바이오 대표님이십니다. 아, 이분이 이거 만들어 주신 거구나. 예예. 사장님부터. 예. 오, 예. 예. 아, 왜 천지바이오로 오시겠어요? 어 일반 대형 비료 회사들은 이렇게 미량 요소라든지 성분 프로테이지 수를 조정해서 만들 수가 없지만 천지바이오 회사 제품을 제가 써보고 어 괜찮은 제품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그 비분으로 해서 비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 회사이기 때문에, 또 와서 부탁을 해서, 또 대표님이 흔쾌히 또 해주신다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비료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한 50톤 생산됩니다. 하루에 50톤이요? 예, 예. 아, 하루. 그러면, 언제 까지 생산했습니까? 언제 까지 생산하세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유이다 아, 생산해요? 예, 예. 아, 예. 농민이 농민을 위협하는 데들는데 예. 철원부의 그 제안을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예. 좀쟁심이는 망설였는데, 또공보 차원과 더불어서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그숙퍼농구가 처음 찾아왔을 때 폭락하지 않았어요? 그, 어, 종첨면서좀의아 했습니다. 예. 근데 진, 진정성을 듣고 또 저희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하고 와서 저희가 이제 일을 진행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료 학고의 특징이 뭐예요? 아, 예. 완효성 비료로 효과가 최대 4개월, 최소 3개월 정도의 그 완효성 비료로서 그 MPK 및미량 요소, 그 다음에 5대 요소가 다 함량된 복합 만족성 피로입니다. 칼슘이 어떻게 되겠는 이번에 특별하게 우리 이승민 수프 농부께서 농가의 그 작물 상황을 고려해서 칼슘과 고토 함량을 좀 높이 돌려야 해서 저희가 함량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칼슘이 들어가면 예. 이산과 불용화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자연 칼슘이라서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이런 성분들이 있는 건첨가다고 불렀는데. 예, 이제 11그1 그래, 1종의비료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완효성 비료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아, 그게 어, 그게, 그 그러면 그 성능은 어떻게 될까요성능 성능은 5대 요소와 더불어서 미량 요소가 골고루 들긴 완효성 비료로서 함량이 골고루 들었기 때문에 재배의 여러 작물에 다목적으로 쓸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이 어, 좋을까요? 아예 이거는 저 특히 밭작물 또 과수원 또 그다음에 원예 하우스에좀 장기간 좀 길게 재배하시는 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진짜.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 네 <웃음> 완효성 코팅 과학 비료, 안정적인 영양분 지속 공급, 221010 칼슘사 고토이 야 <웃음> 우수한 성분의 고품질 미량 에서 함유. 좋은 말만 써 있네. <웃음> <웃음> 기분이 어떠세요? 어 기존 이제 비료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 작년 8월부터 이제 제가 공동 구매를 하면서 제가 만든 비료를 어 같이 좀 나눠 썼으면 한다는 농가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또 써보시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또 지금도 이제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 기존에 복합비료, 미량 요소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뭐 3대 요소, 5대 요소 들어가 있는 그런 비료들 사용하셔서 농사 지으시는 것보다 11대 원소 성분 표시는 확실하게 돼 있고 또 가리가 황산가리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황도 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대 원소가 이제 다 갖춰진 비료거든요. 어떤 작물이든 과수든 뭐 일반 노지 작물이든 밭작물 사용하시는데 사용해 보시면 효과가 확실히 좋으실 겁니다. <웃음> 이게 지금 몇 퍼나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지금 15,000 포 15,000 포 네, 15,000 포 지금 들어오고 오늘 내일 한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분들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은. 총 조합해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포수는 이제 자꾸 자꾸 더 늘어나겠죠. 야, 그럼 이, 이 비료가 이제 전국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농릉도에서. 네, 지금 주문 들어왔는 걸딱 보면서 지도를 보면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 말고는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 말고는. 아, 울릉도 빼고는 다. 네, 울릉도 빼고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네. 뭐 강원도 철원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어, 이제 영순농협으로도 갈 거죠? 네, 영순농협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괴산농협. 아 충, 충북 계산농협에도 어, 배송이 갑니다. 그럼 영순농협에서는 이거를 이제 소포장을 하셔가지고 사과 박스에 담아서 네, 이제 전국. 네 사과 10kg 박스 안에 이 하이팜 비료가 딱 들어갑니다. 아, 하나 딱 들어가네요. 네 하나 딱 들어가면 딱 맞네요. 이거 하이팜이 아니죠? 네 이거 하이팜이 아니라 SM팜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SM팜이면 SM팜이니까. 승민. 음. 농산. <웃음> 네. 이제 전국으로 예, 네, 전국으로 택배 배송을 다해 드릴 겁니다. 소, 소량도 이번에 가는 건지? 소량 네, 소량도 가고 네. 그다음에 천지바이오 대표님이 지금 조금 이렇게 안, 많이 안 바쁜 시기라서 지금 요 시기 한 번만 이제 15개씩 해서 이런 팔레트에다가 담아서 이제 화물 배송으로 해서 또 음... 소량도 배송을 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천지바이오 대표님 모셔 볼까요? 네. <웃음> 한번 들어오시죠. 예, 예. 아, 예. <웃음> 예. 어. 20kg인데 답뿐합니다 <웃음> 네? 네. 이거 들고 그냥 농민들에서 가고 싶으는 바로 들고 네? <웃음> 야,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이거 하나면 그냥 끝이네요, 그냥. 네, 이제 11종의 비료가 다 원소가 다 들어가는 거라서 네. 기타 완효성 비료하고는 약간 차별화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와.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도 <웃음> 좀 어렵지만 <웃음> 예, 그 손해 보시는 건 아니죠? <웃음> 예, 뭐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고 뭐 그래서 근데 그냥 아 그는 참 농민들이 그 재고미래율도 높하고 또 네. 이게 좋다하니 저희도 보람으로 네. 느끼고 보람으로 예, 예. 보람으로 <웃음> 예, 그러면 예, 농민들 이 향한 마음 하나 가지고 한다니까 우리 천지바이오에서 나오는 물건들 모인나좀 예. 뭐 확인해 보시고 예. 분명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30여 종 생산하는 아 130여 종 <웃음> 생사하세요? 네 예, 예. 완전성 비료의 전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일반 우리 비료에 비해서. 음.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좀 낮추는 책명도.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예. 올리고. 예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런 책명도 있기 때문에. 2월 언제 발송되게? 죠이음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문하신 순번대로 네. 신청하신 순서대로 바로 배송이 단계 단계로 나갈 겁니다.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네.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천지바이오 공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